사실은, 어, 만든 거야, 만든 거 자,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라고 얘기했지? 지금은. 좀 아까 내가, 내가, 내가란 내가 말을 썼는데 지금은. 과거가 됐지? 그럼요. 어, 가상의 시제일 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현재라는 시제 이외에는 가상의 시제야. 현재에서 존재하는 거야. 이게 현재, 금방 말했어? 근데 지나갔잖아. 이 지나가 버리니까 뭐가 돼? 과거가 되지? 그치? 과가 되잖아. 과거 되잖아. 그죠? 앞으로 아, 또올 것들은 뭐가 돼? 미래가 돼. 미래라는 게있슈 없어. 가상의 시작 아까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사실 그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자, 어떤 이발관에, 옛날에 70년대 이발관에 이렇게 어, 뭐가 붙었냐면,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발관에 아저씨가, 이발사가 마버, 마버죠 어, 영어로 이발사가. 뭐냐면 이렇게 써놨대요. 내일은 공짜. <웃음> 공짜 좋아했잖아요. 내 이름 공짜라고 생각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어? 딱 들어오려고 보니까, 뭐그 앞에 문에, 간판 밑에, 내 이름 공짜라고 써놓은 거예요. 어, 내일 와서 깎아야지. 그럼 내일은 불안대로 깎을 수 있겠구나. 그래. 그 심사가 언제 왔어? 오늘 하는 거? 어, 다음 날온 거예요, 다음 날. 다음 날 하고, 뭐한 거야? 어, next day, 다음 날. 머리를 자르는 거죠? 잘랐어. 깎았어, 머리를. 깎고 이제. 아, 어, 가려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이발사가, 어, 요금 내셔야죠. 어, 뭐예요 내일은 공짜라면, 예, 맞습니다. 내일은 공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요 아니, 내가 어제 와서 내가 이걸 보고 오늘은 뭐라고 그랬더니, 아, 내일은 공짜라니까요? 지금 내일이 아니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좀우스갯술이긴 한데, 우리에게 내일이 있냐는 얘기예요 미라는 거. 가상의 시제죠, 그렇 그지? 그래서 현재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을 갖다가 구분해 놨어요.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요런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순 시제라고 얘기하고 영어에서 개념 잡는 거니까 일단 이해만 해 이렇게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구분을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단순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라는 걸딱 규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재라는 놈이 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미래라고 이렇딱 구분을 한거요서울거 그랬어. 이게 단순 시제예요. 근데 영어에는, 영어의 시제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완료 시제가 있기 때문에, 요 완료 시제. 완료 시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겠죠? 영어의 시제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형태를. 자, 시제의 종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얘기하고있까 단순시제, 완료시제. 단순시제는 뭐라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했잖아요. 완료시제는 뭐예요? 완료시제는? 완료시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한 거야? 어?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거야. 다시 말하면, 완료시제는 뭐냐면, 잘 봐. 플로 세는 뭐라고 얘기할게. 복합시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완료시제는 뭐라고 한다? 복합시제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다고요? 봐봐, 이 프로세 개념이에요. 앞에 나왔던 단순 시제를, 어, 프로세 했다. 그래서 복합 시제라고 얘기해다그지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존재하는 완료 시제는 어떤 게 있다? 현재 완료라는 게 존재합니다. 현재 완료라는 게 존재하고요. 자, 1번. 그럼 현재 완료 형태는 어떻게 나온다? 어, p 피피나핵즈피피로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온다. 이게 현재완료시이 그렇지? 이런, 이런 형태. 형태는 우리가 잡아낸거야 이제. 현재완료. 그럼 잘 들어. 현재완료 라고 했을때 일단 개념은 형태는 여기 나왔고 이런 형태를 지니고 있구나. 이렇게 이런 형태를 끼면 현재완료라는 걸해보나 해주기 시작해서 PP가 나와주면 그런데 현재완료라는 건 어떤 개념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합시제라고 얘기했죠? 그럼 뭐야? 뭐가 어떻게 복합시제냐면 과거부터 과거부터 어디에 이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단순시제가 아니라 복합시제는 완료시제라고 얘기해요 알겠어? 현재에 이르는 이런 상황을 어, 현재 완료라고 얘기해요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야 과거부터 과거부터 어디까지? 현재까지다 현재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게 현재 완료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과업들 핸들까지 이르는 동안에 생기는 것들을 형재 완료로 표시하는데, 요게 또 용법이 또 있어요, 이렇게. 계속을 나타내는 용법이 있고요 계속적 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경험. 경험을. 왜냐면, 이거는 여러 독해서 해석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그 다음에 완료, 결과, 이런 것들이 있다. 완료, 결과. 지금, 개념 잡고 있다. 계속적 용법은, 자, 해석 쓴다. 뭐뭐 해왔다. 뭐, 뭐뭐 해왔다. 경험.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한 적이 있다. 보이죠? 네. 뭐뭐 했다. 이러면 완료예요. 막,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있다가 얘기하겠지만, 저스트 같은 거. already, 이미 뭐뭐 했다. 이런 게 나와요. 자, 많은 거안 하고, 제일 많이 나온 것들은 할 거야. 이건 뭐야? 뭐뭐 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구분이 될 거야, 아마. 뭐뭐 해버렸다. 그래서, 계속법으로 해왔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그 문장 속에, 현재 완료 문장 속에, always 같은 거예요. 늘 뭐뭐 해왔다. 그 for가 나와요. for p l u 뭐가 나오냐면, 숫자가 나와서 기간이에요. 뭐만 동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since가 나와요. since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출발점이 나와야 돼 항상. 1988년. 그럼 88년부터 이렇게 돼. 88년 이후로. 알겠지? 네. 어, 출발점이 나온다. 물론 주호동사 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절이. 어, 출발점. 뭐만 이후로. 이제 출발점이라고 그러는데. since always for p l u s 기간.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현재 활용. 그 외에도 이제 뭐 today도 있고 dg days, 요즘 이런 단어도 있는데 안쓸게. 경험일 때는 보통 이게 많이 나와요. 뭐만 적이 다 ever나 never 같은 거 나와요. ever, never, once. once 하면 한 번, 두 번, twice, 뭐 이런 거. 세 번, three times, 이런 식이야. 당연히. 또는 before 알아도, before. 전에 뭐만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러셨을 때, before. 이런 것들이에요. 완료는 just already라고 이미 했죠. 어. 막, 방금, 이런 식으 자, 결과일 때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결과일 때는 뭐 어떤 단서가 딱 있는 게 아니라요. 뭐해버렸다 라는 뜻이니까 보통 뭐 루즈동사 같은 거 많이. 루즈동, 루주도... 아니, 잘못 <웃음> 루즈동사. 뭐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즈동사가 쓰인다. 예를 면 여기는 예를 하나 드어야 되겠네. 그는 자신의 시계를 어떻게 했다? 잃어버렸다해볼게 그는, <웃음> 자, he has lost. 됐죠? 어, 뭐를? 어, 그의 시계를, 워치, 활목시계를 잃어버렸다. 자, 그럼 여기분 구분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합니다. 뭘 구분하냐면 CF. 이거하고 구분합니다. He lost his watch하고 구분해야 돼. 둘다 해석은 똑같아. 해석은 똑같다고. 다시한번. 해석은 뭐다 같아. 둘다 해석은 같아. 해봐 둘 다. 그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그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뭐가 다른데? 근데 내용이 다른 거야. 뭐가 다르냐, 내용이. 잃어버렸다인데, 잘 봐. 얘는, 얘는, 현재 알려면복합시제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복합시제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그죠?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직도, 자, 지금도, 과거에서 현재까지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계속 잃어버린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아직도, 아직, 아직도못 찾았다. 이거야. 얘가, 어?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는 과거만 나와있죠? 지금은 몰라. 지금은, 지금은 몰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몰라. 알겠지? 지금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른다, 모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완료를 정리하고 있어요. 현재 자, 이게 복합시제예요, 1번. 그러면, 자, 1번. 현재 완료를 정리했으니까 뭔가 좀 돼가고 있어요, 이제. 자, 완료 시제를 정리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과거 완료를 정리할 거예요. 와, 씨. 너희들 힘들어하는 시제야. 참 힘들다. 개념 잡아주기도 쉽지 않고, 너희들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자, 복합시제라고 얘기했고. 자, 봐봐, 이제. 과거 완료는 거는 어떤 형태를 띄고 나오냐면, 헤드 플러스 PP야. 무조건. 헤드 플러스 PP의 형태를 띄고 나온다. 이런 형태를 띄고 나온다. 과거 완료. 자, 현재 완료는 해소까지 다 했어요, 이미. 과거 완료는 똑같아. 봐봐, 이거 봐. 과거 완료는 과거부터 과거부터 과거. 자, 이거 봐. 과거 완료라는 건 과거 이전부터 과거 이전부터 어? 과거 이전부터 어디까지? 과거까지요. 과거 일기까지 여기가 이제 기준 시제가 그래서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기준 시제가 현재예요. 지금. 요거, 이게, 과거 이전. 이건 뭐 언제인지 모르니까,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 쭉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계속적용법일 때는, 자, 요거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해석만 적을게두 번째 뭐였었어? 경험적용법. 세 번째가 뭐였니? 완료적용법. 네 번째가 결과였어. 해석만 적을게 해석, 할줄 알았는데. 어, 해, 왔, 었다. 이러면 돼. 뭐뭐 해왔었다. 얘는 경험지음법 뭐뭐 한 적이 있었다. 뭐뭐 한 적이, 한적 있다가 아니라 한 적이 있었다. 이게 대가고의 적기야그 다음에 완료는 뭐야? 뭐뭐 했었다. 했다가 아니라 했었다. 이러면 돼요. 이게 완료해서. 결과는 뭐뭐 해버렸었다. 그리고 현재 완료와 거의, 자, 뭐야? 나오는 것들은 완전 똑같다. 이렇게 하면 돼 과거완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숨어있는데요. 어, 저거 공부하면서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게 있지요. 뭐니? 봐봐. 과거완료 시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과거완료는. 뭐? 반드시. 어? 반드시. 기필코. 꼭. 과거에는 반드시 깊이 꽂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어? 뭐? 기준시제가 존재해야 된다. 기준시제. 기준시제 과거. 기준시제가 과거야. 기준시제 과거보다 앞설 때 사용한다. 앞설 때. 앞설 때 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방금 다 표시했죠? 너무너중에해서 방금 다 표시했어. 여기 잘안 나와. 자 지금부터 여기 잘 봐. 예를 들어서 설명할 테니까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어? 이걸 이해하면 돼. 어? 이것다 취중하네. 봐봐. 타잔, 타에게뭘사줬냐면 자, 어, 뭘 사줬다고 니까 차, 자동차? 어? 캬머를, 카메라를, 카메라를 한데 사줬어. 카메라. 됐니? 네. 됐죠? 엔드, 어, 그리고, 그리고 그는, 그는 누굴 거야? 아버지일까요? 아니, 타잔이야. 타잔은 lost,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어? 응? 이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씁시다. 자, 봐봐요. 아버지가 사주셨어시제모니 과거야. 그다음에 이건 순차적으로 해요, 이게. 그죠? 엔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과관료 뭐이건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엔드라는등위적 숙소가 나왔기 때문에. 등위적 숙소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등위적 숙소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잃어버렸다. 과거. 둘다 과거야. 근데 문제는 얘하고 똑같은 문장을 하나 다시 옆에다 쓸 거야. 얘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뭘로 읽히냐면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고 하냐면 중문이라고 그래요. 중문. 접속사 공부하면 알겠지만 등이 접속사로 왼쪽과 오른쪽이 대등한 대등결을 이룰 때 주어동사하고 엔드 다음에도 주어동사 나왔어. 이런 걸 중문이라고 하는데 복문으로 바꿀 거예요. 복문으로 바꿔보면 복문으로 바꾸는데도 의미는 똑같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아버지가 타잔에게 사주셨던 카메라를 타잔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되잖아. 똑같은 내용 아니야? 타잔 타잔 왜냐면 얘들아 봐봐. 이트가 받는게 이거잖아. 교체는 부분이 있어야지 관계동사절을 바꿀 수 있단 말이야. 회용사절 관계동사절 관계동사절 같은 회용사절은 결국은 뭐야. 복문이야. 왜 복문이냐면 종속절이기 때문에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종속절 그럼 종속절이 나오면 주절과 종속절 이론인 걸보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는 밝혀야죠 하잔 이라고 밝히면 되잖아요 하잔은뭐 했다고요? 다시 한번 잃어버렸다고요 뭘 잃어버렸어요? 그냥 써줄게요 너캐머를 이트가 가히는게 바로 캐머라잖아 너캐머를 됐지? 그 다음에 됐을게요 광기의사절로 여기서 이제 이게 빠지겠지? 어 카메라를 빠지겠지? 앞에 손님들이 있잖아 나머지 써주면 됐단 말이야. 아버지가 어떻게 했던 사주셨다. 자, 뭐? 보트 그대로 쓸 거야.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줬어? 하잔에게 사줬던. 그죠? 타잔이 잃어버렸다.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에게 사주셨다. 끝. 맞아, 틀려. 틀려. 이 문장은. 이 문장은 틀려. 왜? 이렇게. 얘가 봐. 이렇게. 주절과. 여기까지 주절이. 주절과. 이렇게.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 이런 걸동문이라고 그랬죠? 종속절. 왜 종속절일까요? 꾸며주니까 카메라를. 이때는 선로관계에 따져야 돼. 과거 아니면 반드시 필꽂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준시제 과거. 앞설 때 사용된다. 앞설 때 사용된다. 바로 이런 종속절에서 우리는 이런 효과를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종속절에 기준시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봐. 안 과거라는 아, 기준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주절에 이미, 자,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러면 종속절에 있는 거 사줬어? 어떤 게 먼저야? 잃어버린 게 먼저야? 사준 게 먼저야? 뭐야? 네. 사준 게 먼저야? 잃어버렸는데 사준 게 아니라, 사줬는데 이거버린 거잖아. 이게 이거보다 먼저지. 아까 얘기했잖아. 과거 완료 시대는 반드시 기준 시대 과거보다 때, 먼저 일했을 때. 사주에 먼저 일어났으면 이때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 틀렸네. 앞에 뭉쳐야 돼. 알겠어? 이게 맞는 문장이야 이게. 동물이다. 이해했어, 이제? 과거 완료는 이거 이해 못하면 저거 다 이거 같다. 아무 소 없어. 과거 완료를 칠줄 모르는 거야. 과거 완료. 그래서, 현재 를 과거 완료. 지금 복합시제가 어렵잖아요. 너희들은 이게 어렵냐? 이거, 이거, 이건 그래도, 어? 뭔가 주어드 동량. 그게 많잖아요. 주어 들은 것도 많은데, 완료 시제는 극복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맨날, 어? 자, 조금만 쉬고 닦을요